알파벳은 그리스어의 알파벳 제일 첫 글자 알파와 두 번째 글자 베타가 합쳐서 생겨난 겁니다. 알파 베이 알파 베이 알파 베이 알파벳. 그러니까 이걸 용어로 하면 첫 글자 A하고 두 번째 글자 B하고 합쳐 놓은 것과 같은 거죠. 알파벳이 뭐라고요? AB라는 말입니다. 쉽죠? 예,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슨쌤입니다. 오늘 생초자 영어 그 제1강입니다. 흥분되시죠? 뭔가를 처음으로 배운다는 것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겁니다. 오늘 제1강에서는 영어의 기본 중에 기본, 알파벳을 배워 보겠습니다. 아, 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처럼 말부터 안 배우고 알파벳 글자부터 배워야 하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먼저 생초자 영어 제0강을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알파벳은요. 그리스어의 알파벳 제일 첫 글자 알파와 두 번째 글자 베타가 이 합쳐서 생겨난 겁니다. 알파 베타 합쳐서 알파벳.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첫 글자 A 하고 두 번째 글자 B 하고 합쳐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알파벳이 뭐라고요? A B라는 말입니다. 쉽죠? 예, 별거 아닙니다. 그리스 알파벳과 영어 알파벳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 위에 표시된 강의로 한번 가셔서좀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파벳의 글꼴, 즉 글자의 모양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font라고 합니다. font 한국식 발음으로는 font라고 하죠. 알파벳의 글꼴, font는 지구상에 몇 가지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60억 가지가 넘을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인구 숫자만큼 있지 않을까요?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이 디지털상으로 약속된 글꼴까지 그 개수를 더하면 가짓수가 엄청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가슨쌤영학당에서는 어떤 알파벳 글꼴을 연습하느냐? 바로 가슨쌤만의가슨쌤 채로 연습하겠습니다. 안될거뭐 있겠습니까?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가슨샘 채로 알파벳을 연습하시더라도 아 저게 무슨 알파벳이야? 어? 라는 욕은 먹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하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어 노트 있죠? 꺼내시고요. 그리고 HB 연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듯 반듯하게 크게 쓰는 알파벳 인쇄체 대문자를 함께 써보면서 정확한 발음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알파벳은 그냥 알파벳입니다. 영어의 모든 소리를 절대 대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알파벳 글자에 정확한 자기의 이름만 제대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발음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좀 활용할 겁니다. 먼저 쓰면서 각 글자의 발음 포인트와 주의사항을 가르쳐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존 씨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함께 쓰시면서 큰소리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선 보이시죠 예, 이 선이 기준선입니다 반듯반듯 반듯 크게 쓰는 알파벳 인쇄체 대문자는요 여기 있는 첫 칸과 기준선이 들어있는 이두 번째 칸이두 예, 칸을 완전히 꽉꽉 채워서 쓰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비워둡니다 대문자에서는 아시겠죠 알파벳은 총몇 자? 26자입니다 자 그러면 쓰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글자는요. 이렇게 두 칸을 다 물리게 쓰고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 글자는 좀 크게 써주고 뒤에 글자는 작게 써서 에에 A, A. 예,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두번째 글자입니다. 두 칸에 꽉 물리도록 예쁘게 써줍니다. 반듯하게. 그리고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발음합니다. 비, 비. 자, 세 번째 글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독특합니다. 발음은. 우리나라의 기 기억 비슷한 발음에다가 점을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강하게 윗니에다가 혀끝을 가깝게 붙여서 바람을 쫙 뽑아내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옷이 아니라 쌍시옷에 가깝게 발음하면서 바람소리를 쏴줘야 됩니다. 스, 스, 이렇게. 스, 스. 그래서, 씨. 이렇게 발음합니다. 앞에 이게 바람소리 아시죠? 씨. 이렇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글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d 라고 읽습니다. d. 자, 다섯번째 글자 이렇게 써줍니다. 발음은요. e, e 라고 읽습니다. 여섯번째 글자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발음은 좀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만에 없는 발음이 들어 있어서 이런 다음에 작은 애를 쓰고 소문자 F를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서 피업을 만드는 겁니다. 에에 이렇게 발음합니다. 에 피업인데 F가 들어가 있는 에 f 이렇게 발음합니다. 일곱 번째 글자 자 이렇게 씁니다 발음은 G G 여덟 번째 글자입니다 발음은 맨 끝에 치읓만 살짝 h, h. 이렇게 하면 h. 알겠죠? 자, 아홉 번째 글자 갑니다. 발음은 i, i.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발음은 j, j, 어렵지 않죠? 자, 열한번째 글자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발음은 k, k,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리고 열두번째 글자는 우리나라 말의 은과 비슷합니다. 자 발음은 앞에 크게 발음하고요, 뒤에는 좀 작게 L L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열세 번째 글자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am, m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열네번째 글자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n n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열다섯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발음을 o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중모음처럼 오우 이렇게 발음하십시오. 오우 오우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 6 번째 글자 이렇게 쓰시고요. 발음은 우리나라 피업과 같은 발음 피피 피 이렇게 발음합니다. 1 7 번째 글자 먼저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끝에다가 꼭지를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아, 발음은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큐 큐. 그 다음 18번째 글자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어어. All, all. 19번째 글자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s, s. 모음은 따로 발음하지 마시고요. 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번째 글자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t. T. 이렇게 발음합니다. 21번째 글자. 말발굽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음은 U. U. 22번째 글자.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비읍과 위를 합쳐서 이렇게 똑같이 가 가지고 여기다 비읍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세종대왕님 미안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없는 발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예이글자참 예쁘게 생겼죠?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는 V라인 V 라인, V 위. 우리나라 발음이 없습니다. 그 비읍을 약간 변형해서 어, 영어의 V와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V 우리 방탄소년단의 잘생긴 미남자 V 아시죠? 자, 23번째 글자 V를 두개 합쳐놓은 것 같은 발음은 여름철 더운 날 충청덕분이 하는식 발음입니다. W, 알겠죠? W,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입으로 나오는 발음과 가장 가까운 글자를 제가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W, 2 4번째 글자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 x 알겠죠? 자, 25번째 글자.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y y 이렇게 읽습니다. 자, 알파벳 2 6 글자의 가장 마지막 글자, 26번째 것,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발음은요, 좀 독특합니다. 아까 우리 S 할때 하는 발음 있잖아요. 기역 모양에 점 찍은 거 바람소리 세게 내는 거 있죠? 쓰, 있죠? 여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가 뭐냐면 지읒입니다. 지읒. Z, Z, Z, 그렇게 바람소리 내면서 Z, Z Z Z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Z 알겠죠? A A B B C C D D E E F F G G, H, H, I, I, J, J, K, K, L, L, m, m, n, n, o, o, p, p, q, q, r, r, S, S, T, T, U, U, V, V, W, W, X, X, Y Y Z Z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언어 공부는 반복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써보시고 큰소리로 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강 반듯반듯 반듯 작게 쓰는 알파벳 인쇄체 소문자 강의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